맞아, 이 소리를 계속 나한테 했으니까 한달 남았다고 내가 야, 우리 너 있으면 걔가 하면 우리 많이 못 만난다고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리가 없다 나사 몽골 무조건 가야 돼 아, 그래? 네 김, 어. 나 운동하는 거봐 정우가 지금 나 보고 싶어요, 그 거. 멀까 몽골 수 1일에 알봐야겠다 <웃음> 개 웃기네? 기네 난 9월 달에 미뤄던데 기러야 되지 야, 근데 여기서 길지 않가신다 야, 근데 너희 초면 아니니? 그니까 <웃음> 거북이 짱 귀여워. 그림들이 아, 하나도 겹치는 거없이 토끼인데? 토끼야. 거북이 아니었어. 그림들이. 야5인까지 플레이 고등학교. 가능이라는데? 그래서 <웃음> 아, 이 이거? 어. 아니야 이거 6인 게임이야. 만 여섯 개니까 괜찮아. 그래? 잘. 돌이킬 수 없어. 십이만 구.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분이가서 <웃음> 이상한 거 났어. 아니 저기요. 모르겠는데 4번 겜빌이다. 겜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그냥 웃음> <얘> 닮아? <웃음> 아니, 많이 먹고 싶을거 같아요. <웃음> 아 웃기네. <웃음> 아 웃기네. 이제 웃긴 하지. 많이 갈린 거야 아직 안 됐어요. 너만 내면 돼. 아 기리만 내면 돼. 다꼼 봤지 않은데? 4번이라니까. 3번, 3번. 아, 정답은 2번이었어요. 아 <웃음> 너무 좋아, 아 정확히 맞췄어. 좀아 애매한 거야.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. 얘, 얘처럼 확실하게 걸려봐. 너무 확실해. 아슬아슬하다. 불안하다. 와, 얘다. 카드 해. 다 잘려가지고 분산된 응. 것 봐. 그래서 맞아? 나1 번. 오, 오 맞췄다. 이거 어떻게 그려? 어. <웃음> 아. 아, 뭐야? 이건가? 이정, 네. 초상으로서. 초상상가초상상가배를 아아 초상으로. 아 그렸어야지. 난 그렸어. 난 그렸어. 난 그렸어. 아니, 그렸어. 솔직히. 그렸어. 나 이거... 난 그렸어. <웃음> 이렇게. 오두막. <해서> 어둠... <웃음> 야, 잘 돌아왔어, 그제? 근데. 아, 근데 이렇게 그릴 거야, 그러니까 오두막은. <웃음> 아, 맨 처음에 아. 그거 그리고 나서 너무 오징어 같아가지고 사람을 그려놓은 거야. 근데 오두막이 그렸잖아? 근데 이걸수상가각이 <웃음> 어떻게 이거를 어, 그러니까. 근데 틀렸어 왜냐면 <목소리> 규리는 오두막이라고 썼기 때문에 난안 그렸어 난난수상각이라 적었어 아더 대단하다 이렇게 그렸어 잘 그렸지 않아? 야 수중가온냐 수중가 뭐야? 항공모함? 항공모함이요 항공고너이요 그래가지고 항공이 있고 모함 뭐? <목소리> 아 그거야? 그래? 그래. 아무래도 오케이. 천재만 본 적이 없어 지금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잘못 그렸다가 잠수함이라고 쓸것 같아 나 잠수함인 어. 같아 나잠수함이랑 고민했어 어그래 지금 <웃음> 뒤에 뭐하면 비행기 다 똑같을 것 같아 어다 비행기 같은 어. 어저 비행기야 비행기. <웃음> 저거 <저가 좀> 비행기야 <웃음> 이거 일점씩이야 그림 그리나 하고 이거 맞트나 비행기, 비행기. 비행기. 결론 비행기. 비행기. 비행기 이렇게 가 <웃음> 파자마 파티였습니다 개어려 한 거잖아요 파자마 볼... 파티 그게 맞아니 네, 이걸 맞추고 쓴 기억이 없네데네 <웃음> 이제 네, 마지막 결말 봤는데 어디서 틀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. 화장 파티였는데요 네, 내가 내가 틀어졌을 것 같은데? 네저 이렇게 그렸어요. 오. 밤에 옷 입고 파티하고 있어요. 잘잘 그렸네? 화장 파티였어요. 밤에 모자 쓰고 파티하고 있어요. 이게 근데 나는 용술봉 같은 건줄 알았어. 근데 여기서 요정이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, 근데, 아니, 근데? 있지 않아? 이게 그렇게, 그렇게 어잘 그렸다. 야잘 <웃음> 그렸다. <웃음> 야, 잘 그렸다. 아, 아, 아. 요정이 됐죠? <웃음> <웃음> 나방인간 뭐야 이거? 나방인간 어떤 새끼야? <웃음> <웃음> 어. 나야 나야 <웃음> 더 웃긴게 이게 틴커맨이 돼서 왔어 답은 <웃음> 물구나무석이었어 물구나무석이였어 누가 봐도 물구나무석이잖아 그렇지 물구나무석이었어나 단어밖에 없는 알고. 이건 인정 가능하지? 물구나무석어잘부렸어 어, 컸어 재수없어. <웃음> 이게 뭐야? 민들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아니, 왜, 왜?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<밋들레 올 씨>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왜? 미쳤다. 민들레 홀씨, 뭐야? 야 근데 그림도 약간 좀. 하 홀씨, 생겼다. 어, UFO 맞아? u f o 내가 봤어, 정답 마지막 거를. <웃음> 네, 뭔지야내 <짓이 웃음> 네, 거지 모르고, 봤어. 물론 내가 먼저 뭐 틀어주지 않은 거 진짜, 할 <웃음> 말이. 그렇게 되지 싶어. 잘 들었지? 그 UFO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나가 UFO 썼을 <목소리> 거야. 응. 똑 같이 UFO 잘 들었어 잘 들었어. UFO. 응. 이제 최현은 가이가는데 뭐야? 야, 뭐갓갓 날아간다 갓. 갓, 날라, 갓.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근데 UFO. 아, 내가 알아. 아, 내가 알아. UFO. UFO. UFO. UFO. UFO. UFO. UFO. 나, 나이거 받았을 때는 거 아닌 줄 알았어.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<웃음> 아, 개 웃겨. <놀람> 한 테이블에 앉으셔도 괜찮으세요? 네, 네. 잠시만요. 네, 11번은 여섯 분 새끼인데, 1분에 20분에 1 0분3 0 1 0 우리가 네 번째는 여기도 따라. 이게 분위기 안 돼. 여기도 따라. 맞아. 사브라.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. 아니 연습까지야. 가운데 쪽으로 모여 동그랗게. 자, 이렇게. 야, 야, 야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가. 가 오른쪽으로. 하나 찍는다. 미친. 티브소. <웃음> 야, 야 망한 <웃음> 거 같아. 하나 둘 셋. 짠. 된거 맞지? <웃음> <웃음> 야 태연 안안 움직이는데? 어아아 아. 기름 됐죠? 그래? 와 카메라가 비주얼이 미쳤다. 이제 기름 안 되게 조심해라. 짠. 짠.